잠잠 참오 똑똑해 오 똑똑해 당하지 않아? 잠잠 잠잠 잠오 똑똑해 잠 대박 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. 아, 너눈 따라왔지? 나잠 <웃음> <웃음> <난또> 당했어. 나잠 <웃음> 표정 잠잠 잠잠 잠잠 자. 자. 따뜻 여기 봐봐. 여기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눈알 자. 자. 자. 봐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이걸로 하면 되겠다. 아, 나만! 자. 자. 아! 첩! 첩! 자. 어잉? 문지, 안녕? 잘 있었어? 문지? 봐봐. 잠. 잠. 어, 야, 잠. 잠. 잠. 잠. 자. 짬! 어우, 야, 비켜! 자. 자. 첩! 자. 어우, 비켜! 자. 잠, 잠, 첩! 뿅! 하집다 잠, 잠, 뿅! 잠, <웃음> 잠. <웃음> 아! 싫어. <웃음> <웃음> 잠, 잠, 쭈빼기! <잠. 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는 똥도 따라왔어, 다 봤어. 잠. <웃음> 애들이 내 손을 피하는, 피하는. 잠. 잠. 잠. 야, 여기 집중해줘. 잠. 아! 내손안 보기 시작어